안녕하세요. 음... 영상제작속풍메이드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파이널컵 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수학생들이 분 영상 편집을 어려워 하시고 또 예습 복습 기회가 없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 과정은 6차시로증이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과정에서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파이널 컵 프로 10이 처음 생긴 것은 2011년 입니다. 저는 파이널 컵 프로 6 버전 그리고 7 버전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때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면서 10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저와 같이 공부하던 선배님께서 이제 처음 파이널 컵 프로 10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파이널 컵 프로 X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10버전은 8버전, 9버전을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이름을 명령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도 8버전까지 나오고 바로 10버전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애플 스스로 10버전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컷 프로는 한번 결제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결제비가 조금 비싸긴 한데요. 프리미어는 월간 구독 혹은 연간 구독으로 해서 매년 돈을 지불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파이널 컷프로 버전은 10.6.5 버전입니다 파이널 컷프로 10 이후에 업그레이드 했던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아주 큰 변화를 뜻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조금 작은 변화를 뜻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파이널컷 프로가 좋은지 프리미어가 좋은지 많이 물어보세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널컷 프로는 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맥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의 장점은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신 특정한 효과나 그리고 영상 처리 같은 것은 유료버전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요. 파이널커프로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좀 다량의 작업들이 많은데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파이널커프로에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제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도 작업 속도가 빠르다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분은 프리미어에 잘 맞는 거고요. 저는 파이널커프로에 잘 맞는 거죠. 자, 영상 편집을 하기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있습니다. 음, 필수 지식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라이브러리 이벤트의 개념인데요. 예전에 제가 프리미어로 편집 작업을 할때 초보일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파일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어서 프리미어가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영상 파일은 컴퓨터에 있고 어떤 영상 파일은 SD카드, 외장하드 이렇게 각각의 다른 매체에 저장된 상태에서 프리미어로 바로 불러왔기 때문이죠. 파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지만 초보자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파이널컷 프로는 조금 강력한 기능으로 라이브러리 이벤트의 계층도를 만들어서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라이브러리는 별이 4개 있고요 이벤트는 별이 하나가 있죠. 이벤트가 여러개가 모이면 라이브러리가 되는겁니다. 최근에 제가 부산대학교 한방전문대학원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틀동안 총1 5개 영상을 촬영, 편집하는 것이 미션이었죠. 그래서 저는 라이브러리를 부산대학교 한방전문대학원으로 만들었고요 각각의 1 5개 영상을 이벤트로 만들어서 파일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제가 이틀동안 촬영한 파일이 500개, 600개 정도 됩니다. 왜냐면 카메라를 두대를 돌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각 이벤트로 정리를 하면 한개 이벤트당 파일이 20개 혹은 30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15개 영상 중에 빠르게 14번의 영상을 편집을 하고 싶으면 14번 이벤트로 가면 되죠. 이는 각각의 영상 편집자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의 작업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임포트 미디어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음악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죠. 첫 번째 과정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있냐면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벤트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가져와서 분류하는 를 모든 과정을 뜻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과정은 에디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파일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앞 부분이나 뒷 부분을 자르고. 순서를 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1차 컷 편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이펙트와 트랜지션을 적용하는 거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클립 리타이밍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틀을 추가하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타이틀에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이틀 추가하는 것은 따로 떼내서 수업 시간에 소개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과정은 오디오를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음악을 가져오고 효과음을 넣으며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펙트와 트랜지션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실제로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끼리는 오디오가 잘 편집됐는지를 잘 봅니다. 이는 영상 편집의 완성도는 오디오 편집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영상을 공유하면서 편집이 마무리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이제 컬러코렉션 그리고 Make, PIP 같은 과정은 조금 고급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칸은 기본 과정이고요. 노란색은 중급 이상의 과정입니다. 패널컷 프로10의 인터페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버튼을 배치해 놓는 것을 뜻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Workspace라고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창의 수가 다른데요. Final Cut Pro는 기본적으로 4개의 창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이드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할때 왼쪽에 동영상, 사진, 내 컴퓨터로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그 폴더 안에 다양한 파일들이 열리죠. 그래서 이 사이드바에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라이브러리 이벤트 그런 용어들이 있고요 사이드바를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브라우저에서 해당 내용을 볼수 있어요 브라우저의 역할은 사이드바에 있는 파일들을 조금 더잘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썸네일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파일이 많을 경우에는 리스트 뷰 보기가 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의 장점이죠 마우스 커서를 왔다갔다만 해도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는 스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스킨 기능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서 S를 한번 눌러주시면 스킨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S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스킨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가 뷰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프리미어 시절에서는 뷰어가 두 개로 나뉘어서 보여졌는데요 왼쪽에 있는 소스를 먼저 볼수 있는 소스 모니터. 그리고 내가 실제로 편집하고 있는 것을 보는 프로그램 모니터 이렇게 이름을 나눴었는데요. 파이널 컷프로도 지금은 한계로 보이지만 멀티캠 편집 같은 것을 할때 뷰어를 두 개로 만드시거나 혹은 컬러 코렉션을 할때 뷰어를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타임 코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계를 읽듯이 한시간 1분, 1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앞에 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뒤에부터 읽어 주셔야 돼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은 프레임 그 다음에 두번째 있는 것은 초 그리고 세번째 있는 것은 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타임라인 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어와 달리 앞에 마그네틱이 붙은 이유는요 자석처럼 딱 붙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리미어 편집을 하시다가 파이널컷 프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편집 방식이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면 프리미어는 트랙 1, 2를 이용해서 새로 생기는 클립들이 위에 잘 배치가 되지만 파이널컷 프로는 기존에 있던 클립에 위에 커넥티드 클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타이틀 편집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파이널컷 프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편집 화면인데요. 왼쪽에 이제 사이드 바가 있죠. 사이드 바에 지금 라이브러리 이벤트들이 있고요 삼각형을 눌러 가지고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이벤트들을 볼수있고요 그리고 해당 이벤트를 누를 때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리스트 뷰 보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썸네일 보기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창들은 중간에 경계선에 그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좌우로 화살표가 생길 거예요. 혹은 아래위로 화살표가 생길 건데요. 편집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더 중요할 때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크게 해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뷰어가 더 중요할 때는 뷰어를 더 크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잘못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어떤 창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들이 각각의 이제 창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방금 제가 안내해드렸던 이런 세 개의 단추를 이용하지 않고도 내가 처음 원했던 인터페이스의 크기 그리고 위치를 설정하고 싶으시면요. 상단에서 윈도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처음 내가 편집했던 창으로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페이스와 영상 편집 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일을 가지고 오고 기본 컴퓨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